네, 음성 멘트를 주문 제작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적절하게 띄어쓰기를 해서 음원이 선명하게 명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제작을 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글라스 카든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이원 리조트에서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와 같이 이 음원을 제작했습니다. 다시한번. 네, 이와 같이 이 음원을 만들어서 들어 보고 저장을 합니다. 글라스 가딩 이라고 쳐야 되겠네요. 글라스 가딩 이라고 파일명에 기재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. 네, 이와 같이 확인 버튼을 누르면 어, 내 파일에 저장이 됩니다. 내 파일에 들어가거나 아, 오디오 파일을 열어 봅니다 그러면 웨이브 파일이 지금 이와 같이 있습니다 그럼 웨이브 파일을 터치하고 아까 글라스 가든에 웨이브 파일을 터치했습니다 터치하시고 이 웨이브 파일이 있는데 MP3 파일로 포맷을 해야 되겠죠? 그래서 MP3 파일을 눌러주고 변환을 눌러줍니다. 아래 그래, 변환이 있습니다. 오늘 안녕하세요. 자 이와 같이 이 글라스 가든 MP3 파일이 인저장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MP3 파일을 눌러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글라스 가든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오늘 하루도 하이원 리조트에서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. 네, 이처럼 mp3 파일이 이 만들어져 있으면 이 mp3 파일을 길게 에, 터치하시고 터치하면 갈매기 버튼이 이렇게 나타나죠. 그리고 공유를 하거나 또는 이 땡땡이 세 개를 눌러서 복사를 하면 됩니다. 복사를 USB를 꽂거나 아, 이 USB 젠다를 꼽은 상태에서는 복사를 해서 완료하시면 되고, 그리고 공유 컴퓨터나 다른 디바이스로 저장을 할 때는, 옮길 때는 공유해서, 어, 저 같은 경우는 샌, 샌드, 어, 예, 샌드 애니웨요 이걸로, 어, 옮기면 됩니다. PC나, 또는 뭐 노트북이나 다른 usb 디바이스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작을 할 수가 있고 어, 이 업체와 같이 제작 의뢰를 하게 되면 저희가 적정의 제작비를 받고 어, 제작을 해 드립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어, 전화 주세요 어, 그리고 어, a s 는 1년 동안 100%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. 대량 구매시는 연락을 바로 주세요. 전국 대표 전화 1800 1184 또는 휴대폰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. 여와 같이 음원이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글라스 카든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오늘 하루도 하이원 리조트에서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와 같이 음원이 저작이 돼 있고 usb 에 지금 옮겨 담았습니다 이 제가 작업용 usb 에 지금 옮겨 담았고요 그거 탈착을 해서 이 sd 메모리에 지금 저장이 돼 있습니다 이걸 제가 우편으로 어, 또 보내드려야 되는데 애초에 제작을 의뢰 하세요 어 이걸 만들기가 어려우시는 분들은 미리 이 비용이 다소 들더라도 ESD 이, 이 메모리 음원을 미리 주문하셔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어, 그래서 이거를 제가 우편으로 보내드리는데 이또 받으셔 가지고 이 sd 메모리를 컴퓨터나 또는 스마트폰이나 기기에 또 이거를 꼽아서 인식을 시켜야 됩니다. 그래서 아예 초기 이스피커의 스피커에 음원을 음원을 여기 이 sd 메모리에 넣어서 아예 기기 속에 저장을 해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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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리 음원을 제작 의뢰하시면 좋겠죠. 네, 그럼... 자, 그럼 방금 전 제작해놓은 SD 카드를 삽입을 합니다. SD 카드를 삽입을 하고 나서 뚝 소리가 나죠. 뚝 소리할 때 삽입을 하고 나서 전원은 나중에 올립니다. 자, 저는 참고로 어, 휴대폰 충전기 이 5핀짜리 잭을 꼽습니다. 뒤에 이 AAA 건전지 3개를 넣어도 됩니다 전원 자 전원을 꽂고 네 전원을 꽂기 전에 반드시 SD카드를 집어넣고 A버튼을 누른 다음에 전원을 꽂습니다 그리고 볼륨을 전원을 on 시킵니다. 휴대폰으로, 휴대폰 문자로 주문 주신 이 내용을 제가 직접 어, SD 카드에 지금 어, 저장을 했습니다. 저장을 해서 어, 이 스피커 쪽으로 안전 스피커 쪽으로 어, 옮겼습니다. 이 SD 카드의 내용을 그러면 SD를 빼고 SD 카드를 빼고 이제 전원 인가해 보겠습니다 전원 인가하면 램프에 이와 같이 이 불이 들어왔죠 이 램프에 불이 들어오고 나서 안녕하세요 글라스 가든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이원 리조트에서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잘 됐네요 이와 같이 전원 내리고 이 스피커에 완벽한이 저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아 이처럼. 제작을 해서 스피커를 택배로 우성을해 드립니다 어, 그리고 보안 카메라에서 100% 어, as 를해 드리고 있고요 kc 인증을 받은 업체 제품이기 때문에 믿고 거래를 하셔도 되고 어, 직구 해외 직구를 하거나 여타 아, 좀 불미수련 일이 많은데 as 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제품하고 다르니 유의 하시고요 어, 그런 업체에서 구매를 해 가지고 어 굉장히 안좋은 사례를 남기는 경우가 있어요 어 저희 보안카메라에서는 100% AS를 해 드립니다 1년안에는 100% 기기를 아예 <웃음> 교체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 SD 메모리는 제가 아잘 포장을 해서 어 택배로 우송을 해드립니다 이 젠더에 넣어서 택배 우송을 해립니다이 젠더가 근데 요새 컴퓨터 USB 젠더에 맞는게 있고 또 호환이 안되는게 왕왕 있어요 그래서 아예 이 스피커에 제작을 해서 다음부터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